예, 안녕하세요. 창업통 TV 김상수 소장입니다. 야, 코로나 시대의 터널. 잘 지나고 계시나요? 5월인데요. 야, 뭐, 올 11월, 12월까지는. 뭐 싫더라도 코로나하고 친한 척 하면서 살 수밖에 없나 라는 생각도 요즘 하게 됩니다 570만 우리 자영업 사장님들은 코로나 시대에 어떤 좀 돌파구가 없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오늘은 그 고민의 일단을 조금이라도 아마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아마 좋은 팁을 주실 귀한 이 손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이지테스크 대표 전혜진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은 아까 뭐 좋은 일도 많으신 분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다 이제 비대면으로 다 무언가 불편함을 겪고 계실텐데요 저도 완전히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맨날 어울리고 막 만나다가 못 만나게 되는 상황이 됐죠 행사들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결국은 제가 비대면으로 사람을 만나서 하는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지테스크가 뭐예요? 쉽게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어, 네. 이지테스크는 비대면으로 여러분들의 일들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몸을 써서 해야 되는 일도 음. 있지만 음. 컴퓨터로 수작업하는, 컴퓨터 작업을 해야 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음. 사무업무들 전반이 다 그렇죠. 그래서 컴퓨터로 할수 있는 모든 일을 도와드립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오늘 음. 우리 전혜진 대표가 운영하시는 이지테스크 그다음에 이지테스크가 우리 이수상공인 입장에서 야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과연 이전해진 대표님은 창업 잘하고 계시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뭐 대신해드립니다. 음, 심지어는 맞죠. 대신맨도 있었어요. 신부름 어, 대행 서비스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정말 많았고 음. 뭐 컴퓨터에서 보면 크몽 같은 온갖 종류의 필요한 일을 음. 쓰세요 이런 것 정말 많은데 네. 기존 서비스 하고 우리 이지테스크의 프로젝트가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음. 한번 설명해 주시면 네, 이지테스크는 여러분들이 직원을 쪼개서 쓰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음. 기존의 그 전문가 크몽 같은 데 음. 만나 보시면은 음. 프로젝트 베이스예요 그래서 맞아. 하나를 통째로 맡기게끔 되어 있죠 음. 그리고 대신해드립니다 뭐 해주세요 이런 데들은 오프라인으로 음. 그 뭐죠? 노동 위주로 음. 어떤 것들 액션을 음. 하는 위주로 음.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그냥 사무실의 직원을 음. 한 명을 고용을 하려면 힘들잖아요. 음. 비용 부담도 되고 예,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예, 예, 예, 예. 그런 것들을 시간을 쪼개서 어, 어 그냥 오늘 뭐 일주일에 반나절씩 어. 뭐 이렇게 고용을 할수 있는 사무 직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음. 시간을 쪼개서 그렇죠. 그러면 음. 자기가 원하는 시간을 아뭐한 어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세 시간이든 원하는 시간만 쓰시고 그렇죠. 그 시간만큼만 계산하시고 그렇죠. 나머지는 킵하고 네네. 어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도 사실 이지테스크를 근데 직접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야 갑자기 야 뭐가 있지 하고 보니까 제가 최근에 통신판매 사업자를 냈지 않겠습니까? 음. 그래서 야 그러면 그치? 이 해당 상품에 대한 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상세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보자. 음. 그래서 상세 페이지도 만들고 야또 명함도 다 됐네 명함 디자인도 한번 바꿔볼까? 이러고 직접 만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상세 페이지 만드는 과정을 한번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즈테스크 보이시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게 어떤 화면인지 아시겠죠? 이게 지금 줌 화면이지 않습니까? 줌 요즘 사실 야 코로나 시대 최대 수혜주가 이 줌인 것 같아요. 야 줌이 없었을 땐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줌으로 작업하는 사항을 직접 한번 녹화를 해 봤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지금 딱 보시면 디자이너를 하나 채용하고 싶다 이러면 디자이너를 채용해서 옆에 두고 야 글자 키워줘 야이 카피 좀 바꿔줄래 이걸 직접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 이렇게 직접 말을 할수 있는 시스템 이 화면이 지금 무슨 화면입니까 이 줌이잖아요, 줌. 줌이 있고, 이 디자이너가 미리, 어, 미리라는, 미리 캠퍼스라는 요 디자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있는 이 과정을 내가 직접 이 사무실에서 볼수 있는 거예요. 오, 이거 되게 획기적인 거죠. 그리고 줌의 가장 또 획기적인 기능은 이 채팅할 때이 채팅, 채팅으로도 할수 있지만 말을 할수 있다는 게 제일 좋죠. 아까 우리 전 대표님이 그냥 입만 털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웃음> <웃음> 대표님 지금 여기 직원의, 예, 예, 예. 직원한테 컴퓨터를 예. 어, 쓸수 있게 컴퓨터를 사주셨나요? 안 사주셨죠? 직원에 어, 어. 공간을 주셨나요? 안 주셨죠?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간식도, 다 있었어요. 어, 간식 챙겨주실 음. 필요가 있나요? 없죠. 맞아요. 교통비 지급하시나요? 안 하시죠. 어, 맞아요. 저희 서비스의 장점은 어. 이런 데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지금 여기 작업화면을 공유해서 일을 하고 있는 이 친구는 예. 음. 대구에 살고 있어요. 와 그쵸. 어. 어. 근데 대구에. 지금? 대표님 어디 계셨죠? 서울에? 서울에 계셨죠. 어 선능역에 네, 그리고 <웃음> 서, 데, 저희가 뭐 선능역에 계시던 뭐뭐 아. 저기 뭐 잠실에 있던 또 그런 출근을 하려면 예.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맞아요. 그리고 일을 시키려면 음. 얼마나 또 신경 써야 됩니까? 작업 공간, 컴퓨터 맞아요. 그리고 어. 뭐 캐, 이런 프로그램도 돈 주고 사야 되는 음, 것도 많거든요. 음, 음, 음, 음. 근데 저희 서포터들은 이런 걸다 가지고 있습니다. 음. 집에 있죠. 그래서 이 화면을 공유하면서 음. 대표님은 이렇게 작업 지시를, 하 진짜 사무실에 출근한 직원이 옆에 있듯이 예, 예. 설명을 하시면 되고 음. 그 친구는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또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아...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저 화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상세 페이지를 제가 그때 한 3시간 정도를 쓰면서 상세 페이지, 거의 상세 페이지가 하나의 포스터를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데 제가 상세 페이지 화면을 한 일곱 개로 만들었어요. 이거를 그래서 상세페이지를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직접 볼 수도 있고 유료 프로그램이요? 아니무료예요 아니 무료예요 지금 미리캠퍼스가 무료라고 디자이너 분이 말씀하고 계세요 어 디자이너하고 이렇게 얘기도 할수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거 얘기를 할수 있고 지금 이 화면이 디자이너가 작업하고 있는 디자이너의 컴퓨터예요 아 어, 이거를 그렇죠. 어 그렇죠. 사장님 컴퓨터 고장 나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렇죠. 안사 주셔도 돼요. 어. 디자이너 컴퓨터거든요. 제 화면이 아니고 디자이너 컴퓨터. 근데 그 디자이너 컴퓨터를 미러링해서 그대로 제가 직접 볼수 있다는 게어 이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자세히 보시면 요 미리 캠퍼스 이 프로그램 야 이거 배워도 되겠다. 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너무 재밌다. 이 생각이 그렇죠. 생각 들었어요. 이거를 보고 어. 사실은 일을 잘 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맞아요. 알아야 시키거든요. 맞아 맞아. 근데 이런 걸 보면 아 이런 기능이 있구나. 아 어, 이런 기능이 있구나 하고 아, 다음에 일을 부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런 기능이 있는지 모르면 음... 일을 부탁할 때 특히 그 것도 어렵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간접 경험을 통해서 더 본인도 성장을 하는 거죠. 오 이런 걸쓸수 있구나. 난 그럼 일을 이렇게 지시를 해야지 이런 맞아요. 것들이 가능하게 되죠. 음.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작업을 했던 게제 명함을 한번 아, 명함을 한번 수정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기존 명함 파일을 줬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명함 파일 그럼 최소한 AI 파일을 드리고 음. 해야 되는데 또 AI 파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해서 있는 파일 포토샵인가 이 파일을 아마 주고 파일을 대충 줬더니 제 명함을 지금 수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음. 그러면 이 화면은 지금 보이시다시피 포토. 예 일러스트네요. 네. 일러스트를 가지고 직접 작업하는 화면을 이렇게 직접 볼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어, 제가 밑에 스마트 스토어 열었는데요. 야, 이거 좀 키워주세요. 얘 티가 두개예요 저거 빨리 티 하나 지워주세요. 이 얘기를 직접 제가 했거든요. 음, 사실은 이런 아. 거 인쇄소에 맡기시면은, 음. 시안이 이제 오고, 그러면 뭐 음. 3회까지 수정 가능하다. 그러면서, 음. 사실 감을 모르는 상태에서 수정 요청을 해야 되는 거지 최종 결과물을 보고. 맞아. 근데 이거는 중간에 나랑 안 맞는 스타일이면 바꿀 수가 있어요. 저희는. 그래서 이 작업을 제가 한 3시간 정도에 야 일곱 개 상세 페이지와 그다음에 이렇게 명함까지 이렇게 직접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든 화면, 이 명함 이거예요. <웃음> 보이시나요? 캘리그라피를 아주 멋있게 쓰셔가지고. 아, 그렇죠. 제, 제 캘리가 있는 제 명함을 이렇게 새로 디자인 파일을 만들어서 AI 파일을 제가 충무로에 인쇄한 업체에 보내니까 바로 하루 만에 해서 바로 킥으로 바로 받았어요 음. 그러면요 이지테스크가 어떤 회사인지 처음에 누구나 우리 파란대문에서 한번 찾아보잖아요 직접 제가 이지테스크를 네이버에서 한번 직접 한번 검색을 한번 해 볼게요 이지테스크 테스크라고 한번 입력을 한번 해 보시면 홈피가 뜨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쫙 들어가 보면 보이시죠? 이지태스크와 번거로운 사무잡무를 이지하게 음. 야 제가 아시는 분이 이지플랜이라는 회사를 운영하시는 <웃음> 아주 좋아하는 정국 대표님 계시는데 야 정말 이지함 이거 정말 중요한 거 같아요 음. 그래서 회사 소개 이 탭을 보시면 회사 소개, 일 맡기기, 일하기 그 다음에 양식 마이페이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일을 맡기는 거 일하기 이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전문성을 직접 여기서 일하기 탭을 눌러서 야 직접 내가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게 제가 일 맡기기 버튼을 한번 눌러봤는데 었야뭐 50% 할인받고 이용권 구매하기 2시간 간단하게 일 맡기기 2시간 간단하게는 얼마에 맡기는 거예요? 어,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시간당 15,000원 부가세 포함해서 16,500원 그래서 2시간이면 아 33,000원인데요. 예. 전체 이용권을 쓰시면 좀더 싸게 이용을 하실 아 수가 있고 그리고 음. 지금 첫 구매 고객한테 50% 할인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2시간에 음. 1 6 5 0 0원에 알바를 써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예상할 수 있는 게 전단지 만들고 현수막 만들고 네네. 뭐 리플렛 만들고 음, 메뉴북 만들고, 만들고 네. 뭐 모든 것을 음. 뭐 제주에 계시는 소상공인이든 부산에 그렇죠. 계시는 분이든 광주에 계시는 분이든 그렇죠. 전국 어디에 계시는 분이든 이지테스크 이 플랫폼만 음. 들어오시면 쉽게 나의 디자이너를 원하는 만큼 그렇죠. 활용할 수 있다는 건데 맞아요. 궁금해지는 게 음, 네. 야, 그러면 이지테스크에는 음. 아까 홈페이지에 보니까 일하기, 일 맡기기 이렇게 있던데 음.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몇 분이나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지금까지 <웃음> 일을 하겠다고 모이신 분들이 600분이 예. 넘으시고요 몇분요 600. 600분? 네네. 600분 전국에 600분이 넘는 분들이 저희와 같이 일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 사무실 가면은 정말 조용합니다 근데 그 컴퓨터 속에는 바글바글 하죠 요즘 우리 이지테스크 업무 중에서 어떤 일들을 주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맡기나요? 어, 지금 꾸준히 들어오는 일들은 음. 정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블로그 작업이나 SNS 음. 작업 하시면 카드 뉴스 같은 거 올리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꾸준히 들어오고요 사업계획서 작성을 아 생각보다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사업객서 작성을 저희가 편집을 예.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디자인이나 그래서 인포그래픽 같은 것도 사업을 설명하려면 조금 그림으로 멋있게 설명을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막 그려주세요 막 설명을 손으로 그러면 은 그거를 짜자잔 예쁘게 이미지로 만들어서 사업객서에 딱 얹어드리죠 그러면 은 이게 사업객서가 엄청나게 돋보이게 돼요 사실 우리 음. 전혜진 대표님이 <웃음> 박사님이세요 <웃음> <웃음> 예, 이런 저기... 것까지 요즘 저희가 대신 해줘요 이런 것까지? 음... 이런 거 뭐가 있어요? 재밌는예를 예. 들어 드리면 예, 예. 그, 캠핑 텐트를 사고 싶어 하시는 어, 분이 있어요 텐트. 네. 어. 텐트가 근데 리미티드 한정판 어. 텐트를 사고 싶어 하시는데 예, 예. 어디서 파는지를 전수조사를 오와. 텐트 업체 전체를 다 해달라고 하신 그러니까 거예요 특... 브랜드의 텐트. 네, 뭐 그걸 예약을 또 해야 살수 있을 거 있는 뭐 그런데여 가지고 그 텐트 업체들을 갖다 전수 조사를 해서 몇십 개를 어디서 살수 있는지 찾아서 그걸 결국은 사셨어요. 와. 이게 본인이 하고 싶은데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컴퓨터 작업과 관련된 거, 뭐 전화 시장 조사도 괜찮고요. 뭔가 여러분들이 하기 불편하거나 바쁘서 못하는 것들 고루고루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이 이지테스크라는 우리 전해진 대표의 이 비즈니스가 가능했던 것 중에 하나는 요즘 코로나 시대에 최대 수혜주는 요즘 뭐 이런 줌 같은 비대면 플랫폼인 것 같아요 줌뭐 구글의 미트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저도 요즘은 강의로 하면 요즘 줌 강의가 더 많은 거예요 음, 그렇죠. 기관에 가도 다줌이예요 이거 지금 이 프로그램이 o b s 예요 지금 음, 나가고 맞아요, 있는 맞아요. 이 OBS 같은 이 프로그램 작동법, 이런 작동법을 제대로 할수 있는 전문가분도 직접 이지테스크를 통해서 제가 만났거든요. 음. 그냥 말씀만 하실 수 있으면 그걸 좀 리얼하게 뭐라고요? 아 아니에요 입만 살아 있으면 입만 살아 있으면 입만 살아 있으면 일을 시킬 수 맞아. 있는 맞아 일단 맛배기로한두시간 정도 써보시고 괜찮을 것 같으면 저처럼 한열시간 정도 구매하셔서 이렇게 쭉 써보시면 꽤뭐 웬만한 분들은 오랫동안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집중적으로 저는 직원을 지금까지 급여를 200 드리고 채용하셨던 분들은 <웃음> 요즘처럼 야 직원 대신 그냥 130만원 결제하면 오히려 한 달이 아니라 1년 동안 쓰실 수도 있다 음... 예 어떠셨나요 야 오늘 이지테스크 전해진 대표님과 야 정말 야나 대신 내가 원하는 <웃음> 야 이지테스크 비서인데? 이런 생각이 저는 딱 들었어요 TV 늘 좋아요 음... 구독하기 소문 좀 내주세요. 아, 저 진짜로 어, <웃음> 예. 되게 소상공인 쪽에서 예. 예. 예. 거의 탑클래스이신 아. 김상훈 소장님 만나게 돼서 저도 너무 영광이 었습니다 예. 아,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예. 창업톡 네. t v 늘 팬클럽이 좀 돼주시고요. 네. 앞으로 구독 눌러주세요. 아, 그럼요. 구독, 좋아요 네. 눌러주시고 네. 앞으로 창업자들이 궁금하신 내용을 제가 직접 두 발로 구석구석 뛰어다니면서 알토란 정보를 서비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코로나 잘 이겨내시고요. 또 다음 인터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